강민호 선수 선배님이 더 오래 하고 하셨고 하시는 플레이도 좀더 멋있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그때 선수. 는데 아니 아니 근데 근데 강민호 선배님이 좀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단체 삭발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모자 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엄청 막 손으로 이렇게 막 가리고 막밥 먹으러 가고 그랬어가지고 좀 쪽팔렸다? 어,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. 사용한 선크림은 저. 그, 네이처리 퍼블릭? 거기에 약간 펌프선으로, 펌프선 하는 게 있어가지고, 네,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. 저는 약간 사우튀김이랑 약간 항정살 약간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기 수면실 가져가고 싶어요. 신이 상민이가 맨날 같이 있더라첫 번째 질문은 좀 선택하기도 많이 힘들었지만, 나머지 질문은 다 엄청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꼭 이런 질문 남겨주시면 재밌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멘탈 가세요. <웃음> 좋은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좋은 방법을 먼저 찾는다 해야 되나? 좀 그냥 좋은 생각만. <웃음> 이게 앉아서 하면 안 돼. <웃음> 다니는 이해하는 방법을. 팬들의 사랑을. 약간... <웃음> 야구장, 일군 야구장을 이제 갔는데, 평일날 이제 대전 원전 갔을 때도, 와, 우리 팀이 진짜 팬들이 엄청 많구나. 그때도 엄청 해도 막 쨍쨍 찌고 하는데도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니까,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. 틸수 최근에 좀 듣는 얘기인데, 뭐 루피 닮았다. 그... 핑크색깔, 응. 귀여운 애, 아이. 좀 닮은 거 같아요. 핑크색 있잖아요. 또 닮은 거 없나요? 또 찾아주세요. 저 그런 거 좋아해요. 응. 옛날에는 피그렛 닮았다고 많이 닮았다고. 기름집 나만 넣나 그저께 안 그래도 삼계탕 먹었어요. 아, 대구는 음식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음. 네, 네, 추울 때도 추운 걸 즐기고, 더울 때도 또. 아니, 네, 더운 걸 진짜 싫어하긴 하는데해 네, 먹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요리는 라면밖에 어요 근데, <웃음> 이 군에서는 이제 다 경산에, 근처에 다 살고 하니까, 오상민 선수도, 대안이나 다 와서 친했어요 음. 제일 친한 건 이제, 김승현. 뭔가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호선해주 투수 장태현입니다 일단은 시설들 좋은 것 같고, 확실히 일본 선수들 있어야 구장이다 보니까, 조금 더 수입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름에는 최대한 잘 먹으려고 하고 있고, 잠도 좀 많이 자고. 지금은 써버릴 기간에 좀 늦게까지 늦게 연습 시작해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잘는거요한 10시간 정도 잘하는 거 어. 어,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잘해서 올해 끝나기 전에 1분에 한번 올라가는 거 같아요 제가 딱 올라갔을 때 불안하지 않은 그런 소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지금은 저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말 네. 저한테 꼴통이라고 계속 네. 써가지고 왠지 참 정우 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것 같아. 시끄러운 방이야? 목욕이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. 앞에 그 진화 다닐 때몇명 모여 있는 것같더라고소리도 응. <웃음> 크게 들리고 응. <웃음> 들어가진 않습니다 MTI 어 아, 했는데 이.. 이.. 아니요 무슨 뭐뭐 사교가 그랬었다고 사교적인.. 예조가 한 그거 그거였던사교예가누구는 상관없어요? 네 저는 오승환 선배 <웃음> 한번 찾아뵙고 같이 사진 찍고 싶은가 선배님니다 장지혁이요? 네 논의하시나요? 네. 어... 제 방에 제일 시끄러운 거아 정말요? 네 왜냐면 네. 김상민하고 김서준 선수하고 윤정훈하고 너무 제 방에 자주 오기 때문에 김영훈까지 아. 본인의 탓은 아니다. 네, 애들이 너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. 애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 저 ENTJ. 저 다음으로는, 어, 어, 김영웅? 김영웅이, 영이가 제일 시끄러운 것 같아요. 너무 긴장했어요. <웃음> 제가 오랜만에 시합하는 거기도 하고,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하는 게또 되게 오랜만이고, 그렇게 입고 나갔는데 그냥 많이 쓰습니다에자 와네 귀엽노! 이 소리가 자 와네 귀엽노! 아 저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는데 동영상 보면서 누가 하더라고요 이대호 선배님께 이렇게 하셨다고 아니, 되게 더 가고 서 자욱이 형도 저희들 나갈 때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그냥 제가 원래 안 좋은 스윙인데 그냥 그 스윙에 공이 걸린 거라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고 홈런 친구 자체는 역전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이제 그 전에 점심 먹고 안 좋아가지고 계속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희 99년생 친구들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민규랑 뭐 주원이 이제 예, 투수들 중에서 창섭이랑 어, 태우 그런 친구들, 무 59년생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같이 다 지지하고 있어요. 목표요? 응. 목표는 딱히 없고요. 그냥 시간 흐름대로 간대로 그 순간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게문뭐 딱히 없어요. 내가 뭐 미래를 계획한다고 뭐. 게 계획한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. 출발하기 시요 알겠습니다. 성인형이 주인거든요 성인형한테 네. 감사하다고. 아, 네. 뭐. 좀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게 있죠. 막, 통금 시간 같은 것도 있고, 약간,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.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. <몬> 돈쓸 일은 없는데, 나와, 나와 있으면 은 짜잘짜잘한 게 많이 들더라고요. ISTJ랑 FJ랑 왔다 갔다 하고. 근데 <몬> TV 처음 나와요. 귀찮아서 미용실에 안 가는 건데. 올해 그냥 다듬기만 하고 그렇게 막 자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밑에 있다 보니까 별로 좀 미용실을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뭘 바라고 이렇게 기르고 막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묻는 걸 원하신다면 계속 길러볼게요. 그냥 운동할 때좀머리카락이좀눈 찌르고 막 이래서 헤어밴드만 차고 묻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라인TV 나중에 갈게요. 아, 아, 이유를 부르니까 직접 여쭤봐야 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불리구나 아니 그.. 그 <웃음>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되게 어린데 저는 잘다가서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친근하게 불리옷이야. 꼴통이라고 부르거든요. 꼴통이 사이네. 그르고 여기다 일렀구나. 진짜지 <웃음> <어디였지? 웃음> 아, 제가 그거를 못대워서 여기다 적어놨어요. <웃음> ESFJ. 감사합니다. 야여기 일렀어? 어, 에? 일렀어? 아일일게 아니라. 어. 네. 네 확실히. 좀. 해주세요 편해주세요. 이래가 코칭할 때 이래가. 좋아. 얘보다 빠른 이병헌이요. 이병헌보다 빠를 것 같아요. 발로 뛰어도 진짜 제가 남학신 신고 뛰어도 얘보다 빠를 것 같아요. 진짜로. 그렇게 요 다음에 진짜 만약에 올스타전 나갈 수 있으면 좀 조커 하고 싶은데 가스통하나배고아네 <웃음> 조커 한번 해보고 싶 누구랑 찍고 싶냐고 물었더니 네. 99년생 친구들이랑 찍고 싶다고요 아 아하 네, 어떻게 가식 떨었네요 <웃음> <웃음> 저도 99년생 저도 모임 한번 해서 찍고 싶습니다 죠 <웃음> 카메라 좀줘주세요 <웃음> <이거> 부담스러워요 이언모 <웃음> 순위는? 임상두선배님야씨좀 <웃음> 잘생기신 인맨인 일이 많아고 자욱이 형도 잘생겼고 네. 상두 선배도 잘생기고아 그건 인정으인정 인정. <웃음> <웃음> 너무 크게 웃음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, 뭐, 뭐, 고민해보지는 것 같아요. 경석? 경석의 넌내 거야? 응. 그저 우영호 드라마 보셨나요? 뭐, 지금 보고 있어 검은 슬 어? 수... 어, 빨리 한어요보면서 잡았다고요? 잡았다고? 그걸 잡았다고 생각했어요. 약간 느낌 있는 것같아 혹시, 김영선생 응. 그 사실을 아나요? 아 모를걸요? 애들끼 음. 얘기는 안 해요. 오늘 가서 얘기해보요 제일 시끄러운 거아니 처음에. 처에 제일 시끄러워 원래 방에만 있는데 그냥 다 시끄럽더라고요. 그 조용히 해가지고. 감님 들어오면 되고 시끄럽던데? 근데도 근데 시끄럽더라고요. 시끄럽더라고요. 나참어저 m b t i 요 e s f 네,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거죠 뛰어본 사람이 되게 배울 거 많고 담고 싶은 선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배우 마세 네. 되게 많이 심해주기도 하고 다음 마에